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 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플러스 투 시스템 1, 2 목적구가 어, 긴 쪽에 있을 때 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2편이죠.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플러스 투 시스템 길게 치는 방법입니다. 자, 앞전에는 단, 장, 장으로 오는 시스템을 하셨죠 어, 칸수 시스템인데 자 오늘 할 내용은 2편 길게 치는 방법입니다 단, 장, 단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어, 계산공식은 여기 장쿠션에 출발할 때는 앞전에 계산공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1, 2 목적구가 뒤에 여기 단쿠션에 있는 길게 치는 방법을 할 때는 여기 수구 숫자가 안 바뀝니다. 전부 다 4를 맨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칸수 빼기 4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구 출발이 단쿠션에서 출발할 때는 4 곱하기 칸수는 원쿠션입니다. 빼기를 안 하죠. 여기서는 빼기를 안 하고, 여기서는 빼기 4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스트로크는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1.5에서 2레일 정도 스피드.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치셔야 됩니다. 긴 각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당점입니다. 당점은 장쿠션에서 출발해서 단쿠션 장쿠션 장쿠션으로 올 때는 당점이 어, 대략 10시 반 정도 당점 그리고 대략적인 음, 팁수는 2팁 내지 3팁 정도였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하실 단, 장, 단으로 장, 단 가는 공은 10시 반 당점이긴 하지만 뭐 조금씩 병영, 변경은 되긴 합니다 살짝 내려가기도 하고 살짝 올라가기도 하긴 하지만 당점은 1.5팀만 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키포인트고요. 계산 공식은 자 장쿠션에서 칠 때는 무조건 4 어디에서 치든지 간에 4를 넣어주시고요. 4 곱하기 칸수 빼기 4를 해주시고 장쿠션에서 출발할 때는 4 곱하기 칸수 은원 쿠션 바로 워 주시면 됩니다. 빼기가 안 들어가죠. 자.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치타를 해 볼게요. 여기서 칸수를 셉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자, 여기가 반 칸씩 한 칸입니다. 다섯, 여섯 칸이죠. 여섯 칸. 자, 4 6 24가 나옵니다. 24에서 장 쿠션 출발이기 때문에 빼기 4를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20 포인트가 됩니다. 자, 20포인트 바라보는지 보고요. 음, 대충 바라보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10시 반 당점. 팁수는 1.5팀만 살짝 올려줍니다. 자, 미들발로만 나가면 되고요. 1.5에서 이레일의 스피드 그대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약간 짧게 하죠. 그러나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단쿠션은 반 칸이 한 칸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여기서 치면 여기가 한칸두칸세칸네칸 다섯 칸, 여섯 칸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방법을 토대로 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3포인트 쯤에 자, 수구를 세어놨습니다. 칸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이 나오네요. 4, 7, 2, 8, 빼기 4를 해주시면 되죠. 수구가 장쿠션 출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24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24포인트를 향해서 1.5에서 1L의 스피드, 위들발로 나가시면 되고요. 당점은 10시 반, 1.5팀만 살짝 올려줍니다.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치시고요. 자.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플러스 2 시스템 말고도, 어, 제 영상에 보시면, 에드와르도, 어, EF2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베르니 시스템. 그리고 뭐, 세워치기 시스템도 있겠죠. 어, 그런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시스템은 나의 스트로크를 익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플러스2 시스템을 가지고도 제 스트록을 연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쿠션에서 출발하는 배치. 자, 하나 시타를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당쿠션 출발입니다. 당쿠션 출발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뒤에 빼기 4를 안 넣는 것이죠. 자, 칸수. 한 칸, 두 칸, 세 칸. 4칸, 4칸, 5칸, 6칸. 브레임 포인트로 들어오니까요. 자, 대략 6칸 정도 됩니다. 6칸. 4, 6, 24. 24 포인트를 치시면 되겠죠. 자, 시탈해 볼게요. 24 포인트랑 에서 1.5에서 2대1 스피드. 당점은 1 5팁미들팔로 들 바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이 구간은 제일 긴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점을 조금만 더 주시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조금씩 조금씩 당점을 조금씩 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시탈을 하고 음, 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또 단쿠션 출발. 자, 한 칸, 두 칸. 두칸 차이입니다. 4, 2, 8. 8포인트를 향해서 1.5에서 1, 1, 1 스피드. 당점은 1.5팁. 미들발로 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어, 굴려주시되 당점 준 곳을 어, 톡 치우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회전은 쪼, 조금 타야 되니까 그래도 턱 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스트로크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어, 비교적 어, 플러투, 플러스 투 시스템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부드럽게 치고 안 맞았을 때는 디펜스까지 용이한 시스템이죠. 자, 그러면 시타 장면을 몇 가지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타면으로 가시죠.